카리지엔 감성 핸드백 브랜드 로사케이와 함께한 화보. 촬영 현장에서 종민아 커플은 장난스럽고 시크한 곤. 셉트를 자유자재로 소화했다. 14일 선공개된 화보에서 두 사람은 남다른 케미를 선. 보였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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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를 나누 보면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를 칭찬했다. 김종민 역시 황민아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했다는 대답으로 황민아를 향한 애정을 보여줬다. 젊은듯다른 성격으로 찰떡 개미를 보여주고 있는 김종민 황미나 커플은 열네 살이라는큰 그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답했다 특히 김다민은 내가 외모만 늙었지 정신연령은 한참 음다 미나가 워낙 어른스러워 나와 정신연령이 잘 맞는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. 또한 백일간의 연애를 해오며 처음으로 서로에게 애정을 느낀 순간을 묻자 황민아는 일기예보 방송을 할때 종민 오빠가 모니터를 많이 해준다.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날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다고 답하며 김종민의 다정한 면모를 자랑했다. 리얼한 케미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종민. 나 커플의 첫 커플 화보와 인터뷰는 에스타일 매거진. 2019년 1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. t v 조선연애의맛에 출연 중인 황미나 기상캐스터와 김종민의 건대 데이트가 화제다. 지난 22일 방송된 t v 조선연애의맛에서 김종민, 황미나가 건대 커먼그라운드 데이트를 즐겼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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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사람은 이전에도 이태원 데이트를 즐기며 김종민과의 연애를 숨기지 않았다. 첫 만남부터 오늘 일를 임을 공식 선언했던 두 사람은 데이트마다 달달함을 풍기며 보는 이들의 설렘을 유발바랬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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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어 보고 연습을 해보니 생각보단 덜 어색했다며 첫커 풀화보 촬영에 소감을 전했다. 서로의 첫 인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환미나는 김종민 오빠가 굉장히 남자답고 똑똑하다며 대화를 나눠 보면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라 말로 김종민의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. 김종민 역시 황미나와의첫 만남을 떠올리며 너무 예뻐. 서 첫눈에 반했다는 대답으로 황미나를 향한 애정을 보여줬다 닮은 듯 다른 성격으로 찰떡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김종. 민황미나 커플은 열4살이라는큰 나이 차이가 있음에 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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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종민 오빠가 모니터를 많이 해준다며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날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다고 답하며 김 종민의 다정한 면모를 자랑했다. 리얼한 케미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종민아 커플의 첫 커플 화보와 인터뷰는 S 스타일 매거진 이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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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의 맛을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첫 화보 촬영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포즈도 함께 막 처음 보고 연습을 해보니 생각보단 덜 어색했다며 첫커풀 화보 촬영에 소감을 전했다. 서로의 첫 인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환민아는 종민도 바가 굉장히 남자답고 똑똑하다며 대화를 나눠보면지 괴롭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했다.